주시는 분은 다행히 이 공간 같은 건은구당다데 g o o 경찰이 잘못해서 미주로 남은 사 y 일수 있을 것 같았는데. s <목소리> o 직장 이사 결혼 등을 이유로 홍원동 근처에 자주 와야만 했던 상황이었 r r y I'm s o r r 9개를 다 끄고 계속 자다가 수업 20분 전에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만 닦고 모자 바로 눌러 쓰고 막 나가서 다행히 지각은 안 했는데 이게 그, <웃음> 그 와중에 모자를 어떤 걸 쓸까 고민하다가 <웃음> 어, 됐다. 아 됐다 제가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닭가슴살을 안 넣고 계란 두 개로 하면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후드집업을 두 개를 시켰는데요 하나는 일단 제 거고요 하나는 아, 제 친구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저는 수능에는 얇은 거를 여러 개껴입고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를 담아서 이 후드집업을 선물하면 수능날에 입고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, 아, 뭔지 봐 어, 어. 여기가 후드티랑 후드집업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기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안에 양기모가 있어요 안 웃기로 했어? 가불 아, 이렇게. 뭐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이게 이렇게. 아, 이렇게. 게게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이는거 아, 이이이